예, 안녕하십니까 카티와 관련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사나 또는 집에 어, 여러 버전의 카티아를 깔아 놓고 쓰고 있는데 현재 실행 중인 카티아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귀찮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잘못해 가지고 상위 버전에서 모델링 한 거를 또 하위 버전에 열어볼 수 없으니까 항상 할 때마다 어떤 버전에서 지금 작업 중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작업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걸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카티아를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는 헬프에 about 있죠? 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전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버전, 어떤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좀 더, 좀더 쉽게, 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어, 카티아 버전별로 이제 배경색을 좀 다르게 해놓고 쓰는 거죠. 자, 툴에 옵션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죠. 그래서 여기 버전에 버전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또색 버전별로 색깔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이 제목 표시줄에 다음과 같이 그냥 카티아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카티아 버전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게끔, 또는 뭐 우리 회사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더 쉽게, 현재 실행 중인 카티아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카티아 버전을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카티아를 설치하시면 C에 로엠 파일즈 다솔 시스템, 저처럼 카티아 버전 5-6 R 아, 2017 버전을 쓴다고 그러면 B27이 될 거고 버, 2018 버전을 쓴다고 그러면 B28이 되겠죠. 당연히 2019 버전을 쓴다고 그러면 B29가 될 겁니다. 거기에 win, B64, 그 다음에 resource, MSG, catalog 라는 폴더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면 어떤 파일이 하나 있냐면요. 한번 찾아가 보죠. 요 파일입니다. 경로는 여기고요 가시면 카티아 뭐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cat nls 라는 파일 이 있을 겁니다. 이게 파일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 많죠. 찾기 힘드시면 여기다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카티아 점 이렇게 써보시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검색을 해줄 겁니다. 이 파일입니다. 그렇죠?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여시면 됩니다. 열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쓰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카티아만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카티아 버전 5.6r 뭐2017 버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요, 뭐 한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한글은 다 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쓰지 마시고 될 수면 있 영어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 저장하시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저장하시면서 이 엔코딩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안됩니다 유니코드나 utf r 같은 경우는 다 깨져 나옵니다 표시 안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nc 코드로 어,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카티아 를 한번 껐다 키시면 다음 저처럼 이렇게 카티아 버전 정보가 보이니까 훨씬 더 쉽게 현재 실행중인 카티아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팁이니까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작업 하신다고 그러면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뭐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상관없이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카테아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현재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카테아 버전을 좀더 쉽게 확인하고 어떤 불상사를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